안녕하세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자녀들을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게 할 것인가 중에서 층간소음에서 우리 자녀들을 해방시켜주자입니다.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지난 영상에서 아파트는 무슨 집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이런 아파트에서만 자라게 할 일이 아니라 좀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어, 층간소음 문제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다음과 같은 8가지 순서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신청해 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아파트만 집인 줄 아는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하면 요즘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할까요?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은 아파트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아파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아파트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다음 아파트에서 결혼을 하고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하다가 이 아파트에서 아기를 낳고 또그 아기는 그 아파트에서 자기 부모와 똑같은 아파트 인생을 보낼 것이니 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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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콘크리트 숲에서만 한평생 살아가게 하다니 얼마나 상막한 인생이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얼마나 아이들에게 미안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게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어쩌다 보니 엄마 아빠 따라 산 것이며 어쩌다 보니 아파트에서만 살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들이죠. 자녀네들은뭐 낳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다 보니 태어난 것이고 엄마 아빠의 사정에 의해서 아, 아파트에서 산 것이죠. 부모들이 아파트에서 사니 아이들도 거기서 살게 되었고 부모가 도시에 사니까 아이들도 그냥 거기서 에 살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이 건축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능력있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의 부모들과는 달리 높은 교육을 받아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죠. 특히 자녀들의 교육과 장래를 책임지지 못할 부모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 걱정이 될 정도죠. 아, 그렇다면 좀더 다른 방법으로 그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집으로 말입니다. 건축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는 아파트가 아닌 집이 참 많습니다. 아파트만 집이고 아파트만 살기나 특히 아이들에게 좋은 집은 아닙니다. 아니 그 어느 부모들도 아파트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성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렇다면 건축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을 위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좋은 집을 지어보는 방법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어, 따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인데 이 영상은 아래에 더 보기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집으로 삼천지교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고 있는 그 좋은 지역의 아파트면 삼천지교는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영원히 아파트를 떠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절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말인데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좀더 자유분방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집에서 지내게 해보라는 것이죠.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값비싼 아파트에 살 능력도 못 되는 사람들도 삼천지교를 하는 판에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는데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맹모, 그러니까 맹자 선생의 어머니께서는 겨우 세번 이사해서 그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키우시고 몸소 고금의 으뜸가는 현모양처가 되시는데 그런 능력과 고집으로 현대판 맹모님과 맹부님들이 되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기왕지사 능력이 있는 부모라면 아파트, 특히 강남이나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만 고집할 일이 아니라 또 바로 눈앞에 성적이나 석차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아, 입시나 명문 대학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녀들의 장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면 어떠시겠냐는 것이죠 뭐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행여나 혹시나 우리네 자녀들 중에서 맹자나 맹자급 이상의 인물이 나올지 <웃음> 정말로 그림만 된다면 이건 대박 터트리는일 아니겠습니까? 뭐 가문의 자랑이요, 이 나라, 아니 온 세상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웃음> 층간소음에서 해방시켜주자 라는 어,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그런데 이런 대박은 나중일입니다. 후세에나 인정받을 일이니까요. 그것보다도 우선 당장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에게 해줘야만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을 층간소음에서 해방시켜주자는 것입니다. 뛰고 싶을 때 마음껏 뛰게 해주고 내달리고 싶을 때 실컷 내달릴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후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때의 아이들에게는 맹자같이 되는 것보다 심신을 단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현대판 맹모가 해줘야 할 일입니다. 뛰지 말라고 닥달을 하고 겁을 줄 일이 아니라 더 뛰라고, 더 내달리라고 해야 합니다. 오히려 뛰지 않고 내달리지 않는 아이들이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해줘야 하고 해야만 할 일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뛰도록 권장하는 일이고 오히려 더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부모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뛰지 말라고 닥달을 하고 소리소리를 질러대니 어디 이게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더 뛰고 더 내달리라고 닥달을 해도 부족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오죽이나 엄마 아빠가 뛰지 말라고 닥달을 해댔으면 아이들이 다 눈치를 볼 것입니까? 뭐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치고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아이들이 없고 아파트에 사는 어른들치고 뛰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내 집이 아니면 말도 안하고 능력이 없으면 말도 하지 않지요내돈 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산내 집에 살면서 왜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지 왜 눈에 넣어도 부족할 우리 아이들을 닥달하며 사는지 뭔 모르고 뛰다가 눈치를 살피며 개면적인 표정을 짓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다섯번째 뛰는 것은 아이들의 본능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사실 뛰는 것은 아이들에게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본능입니다 태생부터가 뛰고 달리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본능인데 어찌 그본초적인 본능을 막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면 비유가 좀 지나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물원의 표범일 생각이 납니다 답답한 우리에 갇혀사는 표범선생이나 답답한 아파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나 무엇이 다른지 한정된 우리 속에서 빠르게 내달리지 못하는 표범 네 가족들과 그 좁고 답답하게만 아파트에서조차 뛰 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나 제발 좀 뛰지 말라고 닥달해대는 부모들의 처지가 전혀 다르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표범 선생은 적어도 층간소음 같은 것은 걱정하지는 않죠. 우리가 좁아서 뛰지 못할 뿐이지 아랫집 눈치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에 갇혀 사는 표문새끼들은 뛰고 내달리는 본능이 사라졌을지도 모르고 뛰거나 내달리는 방법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한번이라도 뛰고 내달려 봤어야지 그 기능이 쇠퇴하여 초원에 내놔도 점잖게 걸어다니거나 동물에서 살던 때처럼 뒹굴뒹굴 돌며 무의도식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아무리 아파트에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뛰고 내달리는 본능이나 기능이 사라지야만은뛸때 뛰고 내달리고 싶을 때 내달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로 층간소음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아이들도 눈치가 있어서 뛰지 않으려고는 합니다 잘못 뛰었다가는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니까요 그 층간소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 일어났습니까? 감정싸움이나 다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다 나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사회문제를 비화되어 정치인들이 나서서 법까지도 만들기도 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하는데 자칫하다가는 뛰고 내들렸다고 아이들을 잡아가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뭐 법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같은 것등을 만든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원래 아파트라는 집에서는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 아무리 법으로 바닥 트러블을 두껍게 만들고 바닥에 완충제를 넣으라 해도 위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구나 살름살이, 운동, 음향기구, 그 어른들의 발소리, 아이들이 뛰고 내달리는 소리 등이 바로 이 소음의 에, 대체적인 그 원인들인데 이 가운데서도 이사나 공사와 같이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아이들처럼 수시로 아무 때나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뛰고 내달리는 아이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살면서 층간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 아파트에 매트를 깐다느니? 아이들에게 쿠션이 있는 슬리퍼를 신게 한다는 등 그야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보지만 이는 궁예지책에 불과합니다. 오직 두가지 방법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떠나거나 아니면 층간소음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일곱번째로 현대판 맹모삼천지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파트를 떠나거나 층간소음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전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아파트를 떠나 사는 것입니다. 소음 발생의 원천인 뛰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없앨 수 없는 노릇이니 과감하게 아파트를 떠나는 것입니다. 뭐 빈대 잡겠다고 초가3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에 비하면 아파트야 빈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빈대 같은 아파트야 언제든지 살수 있는 거지만 금쪽 같은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아파트를 떠나서 아이들과 온 가족들의 행복을 위하여 좋은 환경을 갖춘 곳에 집을 짓고 사는 방법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그곳으로 삼천지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삼천지교를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려보면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생각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출퇴근 문제라든지 교통, 생활 편의시설, 학원이나 교육 환경 등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층간소음이나 자녀들은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가진 곳에 살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각종 취미생활 등 아파트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삶 만나는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서울근교의출락마을이나 특히 판교 등에 있는 단독주택 또는 저 멀리에 있는 전원주택이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과 이런 곳의 생활 등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오늘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따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아래더 보기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녀들을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게 할 것인가 가운데 증간소음에 대하여 다과같이 8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파트만 집인 줄 아는 아이들, 두 번째로 건축적인 방법들, 세 번째로 맹모삼천지교, 네 번째로는 층간소음에서 해방시켜주자. 또 다섯 번째로는 뛰는 것은 아이들의 본능이다. 다음으로는 층간소음을 막을 수는 없다. 일곱 번째로 현대판 맹모삼천지교, 다음으로 여덟 번째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라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간단하지 않듯이 이런 문제도 모두 다 알면서도 이런저러한 일들로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살기에 편한 것도 좋고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생각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금쪽같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 앞으로 이러한 정보를 보시길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